공항 이전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이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벌써 공항 이전 지역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항이 이전되면 주변에 아파트나 빌라 가격들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뭐,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불로동 복무동에 벌써 빌라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다름 아닌 우리 가족이 또 투자를 하면서 상의 한마디 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사람의 돈욕심이 것은 어디인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항 이전이 되면 나름대로 현재 공항에 대해서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공항 이전이 일반적으로 기존의 토지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이 나오게 되면 주변 자체의 땅값이 들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예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혁신도시다 아니면 은 국가산업단지다 해서 보상이 불리는 지역은 당연히 주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을 받고 나오는 분들 때문에 아파트든 빌라든 다가구주택이든 모든 부동산의 가격들이 일부 상승할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공항 같은 경우는 공항이 완전히 발전이 되어야 어느 정도 투자 가치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 발전을 할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옆 근처에 대부분의 어떤 가격 상승 요인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 투자 가치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보상을 받아서 뭐 바로 옆에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항하고 투자하고는 생각을 별개로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계없이 뭐 국가산업단지라든지 반야올 혁신도시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아니면 은 얘기를 들었는 걸 가지고 못 모르고 또 주변에 투자를 했는 분들이 제 가족이라고 하는 게참 부끄럽습니다. 물론 저도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손해를 받고 그리고 투자라 하는 것은 항상 손해라는 것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실제 공항 같은 경우는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 분들은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개별적인 땅을 보상을 받아서 움직이는 투자와 그리고 공항 자체가 이전을 해서 공항 이적 부지에 실제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장기간 투자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2년 전부터 아파트 빌라가 하락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갭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갭투자 지금 대부분 손해를 보고 있고 망연자실 가슴 아프게 혹이나 하는 마음에 기다리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게 능력이가 아니었다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가와마사상이라고 물론 저도 예전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기억이 있지만 은 그런 걸 하나 가지고 하나 물어보면 되는데 묻지 않고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후회를 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실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실제 투자는 공항이 신규로 건설되는 곳에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토를 하거나 주택을 사거나 건물을 사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게 FME죠. 대구는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이 개인적으로 어떤 토지 지주들이 모여서 공항이 어떤 부지를 가지고 있다, 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상을 받는다. 그렇다면 주변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죠. 예절반영을 혁신도시든 아니면 현부과사든 한지든 모든 어떤 투자의 기본적인 것은 보상을 받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의 뭐이 주변만 대부분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빌라든지 뭐이 정도만 구입을 해놔도 충분히 투자 가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예전 보상이 어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투자는 해서 안됩니다. 그리고 미랑 신공항이라든지 뭐 예전 정치권의 어떤 투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도 한번 드렸죠. 그리고 투자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기본적으로 발표가 나면서 땅값이 움직이고 그리고 어느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움직이고 그리고 세번째 완성되면은 실 소유자 위주로 또 움직이기 때문에 잘 모르면 마지막에 투자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면 두 번째 정도에서 투자를 해도 되고 아무것도 지식도 없으면서 첫 번째 투자에 들어가서 재수 없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계획 했는 것이 진행이 안 되고 무산된다면 100%, 1000% 손해입니다. 단지 정치권에서 하는 투자들은 항상 두 번째 정도에서 아니면 세 번째 정도에서 안전하게 투자를 해도 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통상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사이 정도에서 확인하고 투자를 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공항 이전이라는 내용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런 얘기도 고 아파트를 구입했다? 기가 찹니다. 물론 돈에 여유가 있다면 은 장기간 보고 던져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으면 그 돈으로 딴데 가서 돈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뭐풀을 보든 내부 부동산을 보든 실거래 가격만 보고도 얼마든지 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공항 주변의 빌라든 맨션이다 보면 은 2022년도 이후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예전에 뭐 금액에서는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급상승 한 것도 없거니와마가지 내려서 거래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요는 거래가 안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지 않고 뭐 공항이 이전하니까 아파트 가이 상승할 것이다 빌라 가이 상승할 것이다 말도 안되는 생각을 가지고 또 투자를 했는 사람이 참 있다는 자체가 안타까운데요 물론 실거주 위주로 뭐 장기간 내가 여기서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모든 거래가 지금 뭐 하락세에서 일단은 공항 부근 쪽에는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일부 거래가 되는 것은 금매물로 나온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 공항 부근에는 빌라든 아파트든 간에 일단 거래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돈이야 얼마 안 하죠. 몇 천만 원 가지고 뭐 갭투자, 소위 말해서 전세 갖구 아파트를 구입하고 빌라를 구입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얼마 안되는 돈일까요? 결국은 그 돈은 내줘야 될 돈입니다. 말이 좋아 개투자지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그돈 전체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돈이고 안고 가야 될 돈이라는 겁니다. 물론 절세가 잘 나가고 예전처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면 굳이 공항 쪽에 투자할 가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쪽에 투자를 하겠지만은 생각도 못했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통화는 해봤지만은 정말 중이 지머이못 깎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알파지구 마찬가지 현재 롯데 쇼핑몰을 건축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진행이 안돼서 대구시에서 경고 아닌 경고를 했죠. 그리고 지금 롯데쇼핑몰이 도로는 입장이라면 거의 두 번째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롯데쇼핑몰이 완전히 건축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면 마지막 세 번째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대구공항 부근 쪽의 투자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방송을 안 해서 못 모르고 또 투자를 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은 소액 투자라고 생각해서 돈몇 천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빌라나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 마찬가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